눈 감아 응. 눈떡 왜이까 응. 아빠 감사합니다 해야지 아빠 가 최고 <웃음> 뭐야? 우. 문방짜오 문방구에서 파는 반지 한판이나한판 아빠 최고지? 3,000원 음.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응? 아홉 열셋둘넷 셋, 다섯 넷, 섯 넷, 음, 넷, 넷, 일곱, 일곱 여덟 아홉, 아홉, 아홉 응. 꿀지 부자네 지우